햇빛이 쨍하게 비추는 초원 속 나무들이 우거진 삼림지대 어딘가 오밀조밀하게 생긴 생명체가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소환사가 생성시킨 백스 같은 몬스터인 걸까요? 그렇다면 큰일인데요. 가까이서 보니 백스와는 스타일이 다르게 생겼군요. 이 하늘색의 생명체는 알레입니다. 이 생물이 자연 속에서 하는 일은 동네방네 온 곳을 날아다니는 일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생물에게 아이템을 쥐어주면 플레이어와 애정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레이에게 달걀을 쥐어주면 그 금방 약6 0 m 에 떨어져 있는 달걀들을 플레이어에게 전해주죠. 이런 도움은 야생 속 생존을 목적으로 시야가 집중되어 놓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플레이어에게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플레이어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게 되면 알레이와의 애정관계가 해제되기 때문에 거리 조절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알레이는 흥이 많아 주크박스로 노래를 들려주면 춤을 추고 이때 자수정을 먹이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알레이가 파리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 플레이어는 알레이를 파리로 오인하여 전기 파리체로 알레이를 잡았다가 오버월드 평화법 위반 혐의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